알켄, 알카인 그러면요. 알켄은 이중결합을 가졌는 이중결합을 가졌는 불포화결합 이중결합 그 다음 알카인 삼중결합을 가졌습니다 이중 삼중결합을 가졌는 이 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냐 보시면은 탄소탄소 이중결합에 이 A라고 되어 있는 이 물질이 첨가 반응, 부가 반응. 자, 부가 반응이 진행되면은 이와 같이 이중 결합의 결합이 E와 A가 이렇게 결합에 결합 결합을 이루면서 이중 결합이 사라집니다. 삼중 결합에는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이 반응열 우리가 첨가 반응 혹은 부가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나는 이중 결합 가진 알켄의 첨가 반응 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이해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고 그렇지만은 이 반응이 어떻게 이 어떤 반응인지는 구분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로겐화 반응 혹은 할로젠화 수소의 첨가 반응 이 얘기입니다. 자, 예로서, 에텐입니다. 에텐에 HCl, 염화 수소를 갖다가 첨가 반응을 시키면은 바로 이 물질이 이렇게 HCl이 첨가된 이런 물질을 얻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중결합에 이와 같이 브롬이라는 물질을 첨가 반응시키면 이렇게 브롬이 들어가 있는 첨가 반응된 물질이 얻어지고요 그 다음 수화 반응, 물을 첨가시키자 물을 첨가시키면 이와 같이 HOH가 들어간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알코올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나오는 것이 수소 첨가를 시키는 수소를 첨가시키면 이와 같이 불포화 지방산을 포화 지방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경화유지, 경화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수소 첨가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중결합에 이런 첨가 반응을 일으킨 물질들이 굉장히 우리,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있다. 자,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뒤쪽에 우리가 예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첨가 반응이 자 여러분 교재에 페이지 수가 이게 몇 페이지 있나? 자, B 친전자 성첨가 반응 메커니즘 자 메커니즘이란 얘기는 반응이 어떠한 길을 따라 진행이 되었는지 반응이 지나간 길을 의미합니다.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라. 그러면은 자, 친전자성 첨가 반응 자, 친전자성 전자를 좋아하는 첨가될 물질이 이중결합을 가졌는데 이중결합에 하나는 시그마 결합이고 하나는 피궤도가 측면으로 연결결합을 이루고 있는 파이결합이라는 우리가 결합을 앞쪽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파이 결합이 약하다. 그러면 그 파이 결합의 전자를, 전자와 결합을 이루고자 하는 친전자성 첨가 반응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친전자성 첨가 반응. 자, 이러면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좀 하시고. 화학 반응을 친전자성 반응하고요, 친핵성 반응,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눕습니다. 우선, 이 친전자성 첨가 반응, 아, 이름이, 자, 어,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자, 1단계에서, 1단계에서 이와 같이 카보 양연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중 결합의 그 파이 결합의 전자를 전자와 친화력이 있는 양이온이 1차 공격을 했어 옵니다 그러면은 카보양이온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단계에서 a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는이 화학종이 들어와서 첨가 반응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 중간에 카보양이온이라는 중간체가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자, 이런 반응으로 진행이 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친전자성 반응이다. 첨가 반응이다. 자, 그 정도만 이름을 기억을 하시고 이 반응 메커니즘이 바로 이겁니다. 이와 같이 중간체가 나타나는데 이 중간체가 카보양이온 중간체를 나타냈다. 아까 반응 메커니즘에 카보양이온이 보였죠. 자, 이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된다. 자, 반응 메커니즘은 이렇게 진행된다. 그럼 진행된 결과, 자, 이 반응의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물질이 물질이 뭐 여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한다는 것은 힘드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지금 이 넘어가는 것들은요. 여러분들 그렇게 일일이 신경 써서 보시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니까. 자. 자 5의 3 건너뛰었습니다. 첨가 반응을 일으켜나 일으켜서 이렇게 중합체를 만듭니다. 중합체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영어로는 포리머 그럽니다 여러분 포리머 포리머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포리머라는 것은 모노머라는 단위체를 여러 번 반복시켜서 거대 분자를 만들었다 쉽게 얘기하면 플라스틱 종류가 다 이겁니다 중압체입니다 우리 사용하고 있는 뭐 비닐 뭐뭐 여러가지 종류의 자 중합체가 이와 같이 첨가 반응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 만들어진 결과, 결과 생성물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앞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모노모 단위체가 여러 개가 총매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와 같이 포리모 중합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단위체의 단위체가 여러 개 n 오 그러는 거는 수뭐백 개가 아니고 뭐 수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중합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자, 그럼 이 만들어졌는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아이소부틸렌이고요. 폴리아이소부틸렌. 만들어졌는 예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결과로 만들어진 첨가 반응 폴리머 예를 우리가 본다면 이겁니다. 자, 이것이 에틸렌입니다. 에틸렌 폴리에틸렌 많이 들어 보셨죠. PE 그러는 거. PE 고밀도 저밀도 있습니다. 고밀도는 이렇게 아주 어? 밀도가 높은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 저밀도는 이렇게 조금 밀도가 느슨해요. 고밀도 PE 폴리에틸렌 어디였습니까? 우리 뭐 식품 포장에도 쓰고 뭐 많이 쓰죠. 뭐 비닐 그 저도 하우스 이거 뭐 전부 다 PE잖아. 이거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앞쪽에 언급한 우리 반응을 통해서 얻은 물질입니다. 그 다음, 포리프로필렌.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겁니다. PP, 그러는. 포리프로필렌. 실내외 카페트용 섬유나 가구, 화물, 포장, 상자, 뭐 자동차 부품. 다 이용합니다. 그 다음, 포리스타일렌. 스티로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포리스타일랜 이용해가지고 우리 음식 담는 뭐 용기 이런 것들도 꽤 많이 보이죠? 우리 많이 쓰고 있잖아. 뭐, 일회용 음료컵이나 뭐, 뭐 보호용 포장, 그 다음에 뭐 딱딱한 고체 상태는 장난감, 전등, 뭐, 뭐, 벽, 플라스틱, 뭐, 옷장, 이런 것들. 그다음 또 우리 많이 쓰고 있는 폴리메칠메스아크리레이터 그다음 뭐 의료담요 카페트에 자 이거 오르론이라고 부르는 상표명이고. 그다음 또 나오는 것이 PVC, 그는 PVC 파이프 폴리 바이닐 크라이드 PVC. 자 특히 뭐 플라스틱 병에도 쓰고 PVC 뭐. 음식, 뭐, 어? PVC, 뭐, 랩, 이런데도 써, PVC도 썼고, PE도 쓰고, 뭐, 하여튼, 우리하고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나오는 게 포리비닐리덴크라이더. 식품 포장에 많이 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포리비닐크라이더, 포리비닐리덴크라이더. 자, 이 염소가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막 소각을 하면 안됩니다. 어? 소각을 다이옥신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들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테프론 코팅 된는 우리 조리기구 많죠? 그게 이게 불소수지입니다. 테프론 코팅 조리기구 표면 처리, 뭐가스켓 이런 데 씁니다. 자, 이런 물질들이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이 반응을 통해서 얻어진 물질들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자이 장에서는 여러분들 아 이런 물질들이 자 이렇게 이런 반응을 통해서 이런 얻어지는구나 정도만 그냥 보시고 자이 장은 마치도록 하면 됩니다. 네.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